자 요거 하나면 문제없이 차박 알빙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돼. 이거 하나면 끝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군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제 야외 캠핑을 나왔어요. 차박 겸 이제 캐러반으로 이제 야외에 나와 있는데 요즘도 이제 뭐 캠핑장도 캠핑장이지만 알빙이든 차방이든 노지로 많이 가시잖아요. 그럴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전기예요 음. 노지가 사람도 적고 한적하니 좋긴 한데 문제는 화장실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전기죠.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든 저처럼 이렇게 촬영을 하려면은 고프로도 충전해야 되죠. 핸드 스마트폰도 충전해야 되죠. 그래도 아직까지는 쌀쌀한 날이라 뭐 전기장판도 꽂아야 되고 뭐큰 전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 전기를 사용할 때 그것만 해결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노지로 갈수 있는데 말이죠.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발전기 이런 것도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있던 발전기가 있긴 한데 뭐 시중에 판매하는 무소음 발전기 이런거 예, 구매할 때는 무소음인줄 알고 구매했어요 근데 소리가 장난이 아니죠 어, 웬만하게 한 100m 이상 누구와 떨어져 있지 않은 이상 발전기를 사용한다는 건 거의 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나도 조용히 노지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다. 바로 요거 하나면 끝납니다. 자 파워뱅크인데요. 자 바로 이 녀석이에요. 어, 코끼리사의 버디 나인이라는 제품인데 어, 무게도 한 6kg 정도로 경량화 되어 있고 전천으로 이용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. 음, 제품의 디자인도 괜찮고 일단 발전기처럼 연료를 사용해서 가동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가지로 제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전기만 생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단 보시면 DC와 USB 그 다음에 USB 포트와 C타입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가탭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타워를 이렇게 켜시면 지금 현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. 배터리 잔량과 지금 이제 요 온도까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, 여러가지 뭐 usb와 c타임 usb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, 야외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어 전기 없는 곳에서 밤에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랜턴이죠 그래서 이것도 누르시면 이렇게 랜턴 불도 밝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여러가지 모드로 선택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선택하고자 하는 곳에 전기만 쓸 수가 있어요 usb 누르면 여기 메뉴창에 usb 를쓸수 있다고 c 타이과 usb 를쓸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모드를 선택을 하셔서도 이용을 할수 있지만 이 제품이 정말 괜찮은 거는 상단에 보시면 핸드폰을 올려 놓으면 무선 충전이 가능해요. 이렇게 스마트폰 두 대를 올려놔서 보시는 것처럼 자, 보시면 고속 충전이 돼요. 고속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두 대를 올려 놓으면서 어 어디다 올려놔도 미관상 전혀 해치지를 않거든요. 그 이외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쓸 수가 있죠. 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야외 나와서 고프로를 촬영하거나 할때이 고프로가 아시다시피 어 배터리가 조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충전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충전 갭을 꽂아서 USB에 꽂아만 주시면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스마트폰 usb 시가잭 여러가지 용도를 편하게 소리 없이 무서움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전기를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제 충전하실 때이 배터리를 충전하실 때는 이게 전용 아댑터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충전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 타입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품을 구매하실 때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이아댑터를 통해서 아댑터를 통해서 이렇게 전면부에 있는 단자를 통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 요 코끼리사에서 출시되는 이제 그 태양열 패널이 또 있거든요 그걸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차량으로도 운행 중에 발전기를 통해서 충전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총세가지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아댑터를 통해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충전을 완충하게 되면 충전 시간은 이 아댑터를 이용할 때한 4.5시간 정도면 완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파워뱅크 하나가 어... 우리가 시중으로 들고 다니는 그 외장용 배터리 있죠 그게 한 16개, 17개 정도 에 되는 양이에요 16,000 정도의 전기를 쓸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면은 뭐 배터리 이렇게 우리가 뭐 탄약 타듯이 바리바리 갖고 다닐 필요 없이 무게도 6 k g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배터리 외장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잭 하나씩 밖에 못 꽂고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죠 위에는 배터리 스마트폰 올려놓고 뭐시가체 usb 포트 그 다음에 c 타입까지 이렇게 이용하시면 을 되니까 그래서 요 출력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파워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은 제가 요 usb 버튼으로 눌러서 요 자, 여기 보면은 이제 매뉴얼 창이 USB를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내가 DC로 이용을 하고 싶다. 그러면 DC 버튼을 길게 누르면, 음, 보시면은 DC 창이 들어와 있는 걸 보이시죠? DC 창으로 모두가 전환되고 12V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, 측면에는 응, 220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220보트를, 어, 코드도 UK랑 K, 한국 모드랑 3구짜리까지 전부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길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빨갛게 점등이 되거든요. 요걸로 꽂아서 일반 우리가 쓰시, 쓰고 있는 220도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카라반에 있는 스트링 라이트를 켜볼 거예요 이렇게 파워뱅크에 요 코드 보이시죠? 이런 코드를 꽂으면 짜잔 보이시죠? 등에 들어와 있는 거 이렇게 파워뱅크에 전기를 꽂아서 어. 스트링 라이트 까지 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름 같은데 자 요거는 살짝 빼고 자 여름에 캠핑하실 때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게 바로 이제 날파리나 모기죠 이런 것들도 모기 퇴치기가 전기를 그렇게 먹지는 않거든요 요것도 이런 식으로 꽂아서 전기를 야외에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. 캠핑하면서 카라반 전기도 문제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. 자요거 하나면 문제없이 차박 알빙 다 하실 수 있습니다.